개인주의적인 문화에서 응. 각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다운 것은 이름적이 있었는데 응. 뭐, 집단적인 문화에 각종이 포함된 응.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게 있죠 고 집단적인 문화에 자인들과 응. 개인들과 각종을 응. 집단의 화합에 다운다고 요그들의 집단의 일부으로 그것을 자기 화에 대한 기업에 대비하고 자 그래서 이제 네, 모스로할게요 우리가 결혼을 성공할 때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결정할 때 우리는 나중지수 있게 때스 우리의 삶의 적인적인우리장정적이 갑자기 스해서대전 이것을 부정적인 포스타 좋아하지 않지만, 그우리는 열차를 다루기 위한 그런... 일단와서부터그가는고내을 그냥 고 한번 때, 우리의 계발에 는 그런 것을 좀... 더잊잖데 그와서는 속을 때는 그... 기적으로 나쁘게 할 것이라고 우리 있는 그와적으로 이루어질 이라는걸알기 때문에, 게는 생각. 그렇죠 꿈에 대한 정, 정의가 나왔고 자, 그리고 그거 어, 그 있을 때에 비해 이거 있을 때에는 우리 생각한 행동에 대한 도아 그리고 무엇이든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그 생각조차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과 굉장이분단이 있는데 네. 어, 이것은대부분 우리 꿈에 해당하지 않는가 네. 꿈과는 연관이 되지 않는데요 아, 어쨌든 그 꿈이 우리의 깊은 전재의식을 나타내는 개념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 심리적인 요구가 기 분이 뜰수 있는 첫번감나 네. 개인의 현대 감성인가? 개인의 감성을 맡아야 되 그의 뷔의 기소을고